안녕하세요 가완이에요 가완이 가완한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드디어 처음으로 영상을 올리는데요 제가 영상을 너무너무 올리고 싶었는데 아직 편집을 다 못해서 약간 티지 영상 같이 올려보고 싶었어요 <웃음> 아, 저는 지금 프랑스에 와있고요 오지 3개월 됐습니다 파리는 아니고 파리에서 5분 걸어가면 있는 이브리슈센네라는 지역에 살고 있어요 이브리슈센느 전 집주인이랑 살고 있고요 말이 너무 잘 통해 가지고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밖에 많이 못 나가지만 집에만 있어도 답답하진 않네요 어제는 조금 힘들었는데 오늘 장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시작한 마음으로 앞으로도 이제 가원이 가원하는 모습 많이 보게 되실 텐데요 제 채널에서 영상 잘 편집해서 올려볼게요 그럼 파이팅 해볼게요 화, 화, 화. 열심히 올려볼게요 안녕!